안녕하세요. 빨간 행두님 시를 뒤늦게 알려주셔서 이거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축시라고 이제 댓글에 적어주셨는데요. 뭐 댓글로 답을 하려 하려 하다가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축시라면은 지금 천간에 임수계수 재성이 이제 천간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면 상관격에서 상관이 되게 이제 강해졌습니다. 축시가 되면서. 이렇게 유축 이렇게 되면 삼합을 하면서 생간에 덩어리가 더 커졌다고 라볼수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술토가 연지에 있어서 유술 이렇게 되어서 또방합으로서 유검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결국 지질 상황에서 상관이 되게 힘을 크게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 오화 인성이 엄청나게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인성의 기능이 굉장히 훌륭해졌습니다. 이 능력자가 되었다는 거죠. 인성이 일지의 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배우자 자리도 좋고요. 또 본인이 인내하고 또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데 있어서 일지에 있으면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이런 지혜롭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성의 쓰임이 좋은 그런 구성입니다. 또 이렇게 오수 이렇게 되면서 인성도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축시 이렇게 되면서 청간에 이런 재성이 정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재성이 이렇게 정편이 이렇게 업량으로 같이 있으면은 같은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꽉 채워지는 거죠 업량이 꽉 채워진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재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돈에 대한 생각이 사생활 속에서 이제 엄청나게 기준이 되면서 여기에 지금 갈등이 많이 일어나겠다라고 봐집니다 지금 대운이 얼사 대운이라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1 0대2 0대 병호 대운 앞에 인성이 떴을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이제 재적인 갈등이 있고 제가 막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대운이 얼사 대운으로 바뀌어지는 이 순간에는 이렇게 재성이 정관에 강한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을목 자체가 정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관은 재성이 생해줄 때 가장 정관이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관계거든요. 이때는 제 재성이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재성이 오로지 정관을 생해주는 것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나애가 추구하는 관, 내 자리, 명예 지기를 위한 내 자리, 자리가 확보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제 개수가 들어오죠 개면연이죠 내년에 이렇게 되면서 청간의 모습은 상당히 재성이 정간을 생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정간들이 모두 관으로 맞닥뜨려져 있죠 대세, 대운이 그래서 대세운의 관계가 정간을 생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내가 맞이하는 외부 환경이 네, 관을 생하는 환경이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훨씬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안정적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겠고요. 그다음 연도가 이제 감옥이 들어오면 이 기토 극제와 합을 하면서 극 제의 도움을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 여기는 이제 굉장히 줄, 줄을 잘 쓰는 겁니다. 썩은 동화줄을 잡지 않고 정말 어, 튼튼한 동아줄을 잡는 그러니까 좋은 이제 선택이 내가 바람직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한 선택이 바람직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내년에 한번 바뀌어지는 것, 이 바뀌어짐이 좋은 길로 안내를 해줄 거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 변수가 아무래도. 뭐 지금의 회사가 좀 힘들어지거나 그런 형태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정관하고 상관하고 부딪히면서 이제 이게 바깥에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자체의 어떤 문제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빨리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게더 유리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네, 어쨌든 지금 대원에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돈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을 괴롭혔다면 지금은 어떤 목표가 정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 모든 행동들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결국 결과를 보겠다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